안녕하세요. 요즘 주말에 보면 현수막이 곳곳에 엄청나게 많이 걸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명 우리가 조직분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현수막으로 해서 아파트 분양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 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조직분양을 전문적으로 많이 해본 분들이 현수막을 붙였다 됐다를 많이 반복하고 단속을 안하면 현수막은 거의 대부분 놔둡니다. 단속을 안 하는 공간들을 알고 이제 현수막을 붙이는데요. 그 현수막도 사실 바람이 많이 불면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대부분 또 부동산을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조직 분양에 들어가서 조직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수수료가 뭐 천에서 이천 가까이 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조직 분양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을 사람들이 있고 실제 카페가 다 있습니다 밴드 카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확인해 보면 조직 분양 사실 인원을 뽑는다고 올려져 있죠 그래서 조직 분양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조직 분양이 안 돼야 아파트 거래가 안 돼야 아파트 할인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런 얘기들을 공식적으로 못한다면 은 사실 뒤로 해서 카페 밴드로 통해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예전에 그런 상황이 크게 사건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는 하지는 못할 거고요. 일단은 할인이란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을 건데 계속해서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그런 형태의 현수막이 많이 붙어져 있을 것이고요. 그런 현수막이 많이 붙어져 있다면 위험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할구청에 바로바로 신고를 해주셔야 사실 아파트를 더욱더 저렴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 돼야 가격을 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조직 분양에 연계되어 있는 분들이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 보치를 받고 뭐 가격이 좀 할인 했는데 나도 한채 샀는데 너도 하나 살래 뭐 가격을 좀 dc 해 주더라 뭐이런 식이 들에 또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저렴하게 구입해서 살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크게 할인이나 DC는 안해주겠죠. 그리고 항상 조직적인 이런 분양들 자체가 예전부터 잘 먹혔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페나 밴드를 운영하는 유튜브들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카페나 밴드에 대부분 기존의 조직 분양이나 일반적으로 관계자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중 심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뉴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아파트 청렴미달 사태가 잇따르면서 분양사와 광고 대행사가 내건 불법 홍보 현수막이 도심을 물들이고 있다 마구잡이로 내걸린 불법 현수막이 도심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안전 마저 위협하고 있다 얼어붙은 대구의 분양시장이 빚은 결과물이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청약접수를 진행한 단지는 48곳 2967가구이다. 동구가 9곳 4801가구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성구 9곳 3940가구 달서구 8곳 3685가구 중구 7곳 2 7 9 6가구 남구 5곳 2 7 2 7가구 북구 3곳 1448가구 달성군 2곳 637가구 서구 한곳 933가구 순이다. 하지만 동구지역 청약접수율은 65.1%에 불과 했다. 신축 아파트 9곳 가운데 한 곳만 청약접수를 마쳤을 뿐 나머지 8곳이 청여미달 사태를 겪으면서 8개 군중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북구와 중구도 80%대의 청약접수율 을 기록하며 미진한 실적을 거뒀다. 결국. 위기를 느낀 분양사와 광고대행사 등이 도심 곳곳의 아파트 단지를 홍보하기 위한 불법 현수막을 내걸기 시작했다 특히 청약 접수율이 가장 저조한 동구는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동대구역 내거리와 mbc 내거리 인근 도로변 등 도심 주요 도로부터 효목동과 방촌동 등 동구 지역 거리 곳곳에서 아파트 이름이 새겨진 현수막을 쉽게 볼수 있을 정도다 7일 오후 대구 동구 주요 내거리 및 도로에 불법 현수막 난립의 불만도 터져 나온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황모 29신는 최근 동대구역 내거리에서 파티마 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현수막이 바람에 휘날려 시야를 가렸다. 차를 급하게 멈춰 다행히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했다. 미며 아찔했던 경험을 전했다. 이어 요즘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너무 많다며 안전을 위협 할 정도로 현수막이 이렇게 많은데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신암동 주민 이모 64여 시도 신암공원 인근 도로에 분양 홍보 현수막이 천지고 한달 내내 걸린 현수막도 봤다며 불법주차도 많아서 길을 건널 때 달리는 차가 잘안 보이는데 현수막까지 걸려있으니 위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불법현수막은 동구와 북구에 집중됐다. 지난해 지자체가 정비한 불법현수막 가운데 동북구청에서 정비한 현수막은 절반에 달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8개 군군불법현수막 정비실적은 총 277169건이다. 이중 동구가 6775건 북구가 65207건으로 전체 실적 가운데 45%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이 넓은 특성과 부족한 인력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동북구청 관계자는 다른 구에 비해 지역이 넓은 반면 수거 담당 직원은 부족해 제때 수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현수막은 기간제 근로자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철거에 힘쓰고 있다.